오늘은 조성아 슈퍼베지톡스 클렌저를 써볼건데요 사실은 일단은 샘플을 먼저 쓰려고 해요 녹즙팩을한것 같은 효과라고 하고 또 제가 좋아하는 김숙 연예인이 또 써보기도 했더라고요 근데 설명서를 잘 읽어보니까 일단은 저는 기, 어, 이런 눈부분 좀 진한 부분 있잖아요 거기는 클렌징을 한 다음에 쓰라고 돼 있더라고요. 좀 진한 화장은요. 그래서 저는 눈 화장을 했기 때문에 먼저 오일 세안을 하고 나서 쓰려고요. 이런 부분은 이게 눈가를 피해서 해줘야 돼요. 저 슈퍼베지톡스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좀 입술이나 이런 거 먼저 세안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1차 세안을 했어요 근데 사실 요런 데눈 밑에 그린 거나 이런 거는 사실은 안 지워져요 나중에 면봉이나 아니면 솜으로 어, 토너로 해가지고 해야 되고요 제가 이거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팩을 하듯이 얹어 놓고 그러니까 팩 하듯이요 계속해서 샘플 정도 계속 써본 다음에 괜찮으면은 그냥 단품으로 해서 구매를 해보려고 해요 이게 굉장히 신기해요 어, 색깔이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어, 녹지팩이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요거를요, 네, 신기한 거든요. 이게 눈주위는 피해서 발라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물 묻은 상태에서 해, 는 하지만, 어, 상관은 없는 것 같긴 해요. 물안 묻은 상태에서도 해봤었거든요. 근데 이게 하얗게 올라오거든요. 근데, 물 묻은 상태는 조금 늦게 올라와요. 최대한 골고루 발라주고요. 점점 하얘질 겁니다. 이제. 지금 한번 끊고 다시 시작하고 있는 중인데 계속 하얘지고 있어요. 정말 하얗죠? 이거를 지금 이게 뽀글뽀글 거품이 여기서 올라와 가지고 조금 간질간질해요 그리고 이거를 한 1분 정도 지나면은 한번더 이렇게 하면요 어, 생크림 거품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되게 쫀득하게 거품들이 다시 더 생겨요 그 이렇게 약간 어, 그냥 거품 같은 게 있었다면 그게 톡톡톡 터지면서 생크림 거품? 하여튼 쫀득한 거품이 나와요 이걸로 마사지를 해주고요 3분정도 하고 3분정도 하고 씻어내면 이제 팩효과처럼 된대요 어, 꼬꼬마가 되았있어자 이게 느낌이 되게 신기해요 바닥 피부가 만져지는게 아니라 이렇게 막이 있는 것처럼 되게 신기하고요 이제 그만 세수를 해볼까요 해볼게요. 눈에 안들어가게 조심하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팩을 하듯이 하니까 어, 뭔가 가꾸는 느낌이 들어서 투자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게 좋고요 그래도 뭐 굉장히 많은 식물 성분들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어, 좀 저도 일단 샘플들은 꾸준히 한번 매일 써보고 있어요